안녕하세요 여행 도우미 까레치민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필리핀 입국 규정이 드디어 완화가 되었습니다 11월 4일부로 시행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완전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칭합니다 난센의 경우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백신 완전 접종자라고 칭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음성 확인서 PCR 또는 안티젠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모든 백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WHO 발급 국제접종증명서에 해당하거나 필리핀 전자백신증명, 해외정부발행서면 전자백신접종증명서 특이한 백신을 맞으신 경우라면 사전에 항공사에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접종자, 부분접종자, 접종력 증빙 불가자의 경우 이 경우에는 조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 15세 이상 미접종자의 경우는 출발 24시간 이내 에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달라진 점은 출발 전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필리핀 도착 후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공항 사정상 입국 후 검사가 불가능할 시 입국거부 또는 본인 호텔 격리 후 테스트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격리 후 테스트가 진행된다면 관련 모든 비용은 승객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만 15세 미만 미접종자의 경우는 동반보호자의 접종력에 따릅니다 세 번째 만 15세 미만 접종자가 혼자 여행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 검사 제출 또는 필리핀 도착 후신속항원 검사가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로 마닐라 공항의 경우에는 공항 내 신속항원 테스트 센터가 있습니다 클락의 경우에도 공항 내 신속항원 검사 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와 보홀의 경우에는 공항 내에 신속항원 검사 센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발하기 전에 신속항원 검사를 반드시 진행하시고 서류를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지난번과 같이 성짐성의권 제가 댓글로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